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텍 필립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시계 중에 최고의 시계라고 하는 파텍 필립 칼라트라바인데요. 시계를 살짝 보시면 이와 같이 칼라트라바가 그리고 주얼리 클래스 프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고요. 딱 보시면 어떤 시계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아주 깔끔하게 인덱스가 로몬 숫자로 되어 있고요 날짜도 있고 시침, 분침, 초침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8K White 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음 응? 뭐지? 하지만 보면은 파텍 플립 그리고 18K White Gold 딱 아시는 분만 알수 있게 만들어진 파텍 플립 가라트라바 33mm 짜리의 시계입니다 제 손목 둘레는 17.5에서 18 인데요 이 둘레는 1 8 5 입니다 그리고 약간 느린 상태인데 0.5mm 정도 느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손목 둘레가 찬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손목 둘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5cm 이쪽은 이렇게 주얼리 클래스프로 되어 있고요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잠그고 이쪽에 이렇게 칼라트라바가 있고요 지금 비닐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바텍 플립의 시계 약간 흐르게 보이는데 이렇게 쌓여있어서 그런걸 감안해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는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구매할 수있고요 제시 직거래소에서 좋은 시계들을 자주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